트레저헌터는 보물을 손에 쥐게 되면 보물 안에 담긴 고유한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세계에서 과거에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네가 다 가져도 되는데 망원경은 네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데 넌날 벗어날 수 없어 앵글로 한옥 카페의 풀샷을 잡았는데 하늘에서부터 장독대 밑에 안부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옥 카페의 씬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의 채도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내 외부의 하이라이트 및 안부의 대비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둠과 빛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의문 앞에서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경우 인물은 빛 가운데 있고 어두운 성문의 아치를 넘어가면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푸르른 나뭇잎의 컬러감이 잘 살아나서 두 사람의 감정이 보다 더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었고요 보물을 찾는 장면에서도 뒷배경으로 잡히는 산에 울거진 나무, 그리고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계곡의 물 이미지가 각기 다른 컬러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 색의 재현력과 질감이 디테일하면서도 부드럽게 잘묘사가 되었던 것 같아 인상깊었습니다 노출차가 많거나 하는 공간에서는 조리개 플레이를 하거나 많은 조명을 사용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넓은 다이나믹 렌즈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이미지를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마스터 플라잉과 시그니처 줌 렌즈를 사용했는데 기동성과 소프트함이었지만 선명하고 깔끔함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. 기존의 하이엔드 카메라들은 이제. 조수 시스템에 맞게끔 카메라 기능적인 부분이 오른쪽에만 치중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알렉서 3 5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왼쪽에도 카메라 컨트롤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워 모듈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부분은 배터리의 성능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카메라에서는 이제 볼트 형식으로 잔량이 나왔던 게 퍼센티지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배터리의 잔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새롭게 사용한 하이바이브의 기능들도 많이 향상되었는데요 포커스링의 활용도가 높아졌고 노브의 텐션 조절이 직관적이고 쉬워지면서 풀링했을 때 이제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효율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봤을 때 작지만 튼튼하고 묵직한 느낌 그리고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앵글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